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캡컷 에서 키프레임을 활용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 또는 특정 부분을 줌인 줌아웃 하는 효과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활용해서 재밌는 예능 효과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배우러 가보실까요? 자 이렇게 캡컷을 실행했습니다. 강의를 배우기 전에 키프레임에 대한 개념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키프레임의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빠르게 확 움직여지고요. 키프레임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서서히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이해가 잘 안되시면 제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시면서 많이 활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활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예능적인 느낌도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클립에 아무렇게나 선택을 딱 해주면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다이아몬드에 플러스 모양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을 키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만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럼 키프레임을 한번 적용을 시켜 볼 건데요 저는 첫 장면은 이 장면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 다이아몬드 플러스 키프레임 표시를 딱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첫 키프레임이 생성이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에 이렇게 옆으로 가가지고 이 부분에서 줌인 서서히 확대가 되는 걸 하고 싶다 하면 이 부분에서 키프레임을 매기는데 키프레임 만드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립을 이동을 한 상태에서 그냥 손으로 화면을 움직이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하나 생성이 되고요. 또 다른 방식은 그냥 바로 키프레임 플러스를 딱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화면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방식은 똑같습니다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키프레임의 행동은 이렇게 확대된 상태에서 고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키프레임과 두 번째 키프레임 사이에서는 고정점까지 행동을 하면서 서서히 변하겠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이렇게 서서히 확대가 됐습니다 여기서 바로 줌아웃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상태에서 이제 뭔가 강조나 이 부분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유지를 하고 싶은 길이만큼 딱 정해놓고 다시 키프레임을 또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키프레임과 세 번째 키프레임 이 간격 사이에는 이제 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행동에 변화가 없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옆으로 또 가서 이제는 다시 원래대로 초점을 쫙 뒤로 빼면서 줌아웃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다시 그만큼 또 이동을 한 다음에 플러스로 키프레임을 먹이고 화면을 이렇게 뒤로 쫙 늘려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이렇게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키프레임은 다시 원래대로 지금 이 장면을 고정을 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세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행동은 확대가 된 상태에서 서서히 줌아웃이 되면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예시를 보여드린 거라서 앞서 보여드렸던 영상과 조금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재생을 해보면요 서서히 커졌다가 고정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줌아웃 이렇게 됐죠 그럼 끝난 겁니다 엄청 간단하죠? 그런데 만약에 키프레임을 잘못 넣었거나 빼고 싶다고 하면 다시 빼기 표시를 눌러주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럼 당연히 내가 적용했던 키프레임도 사라지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이 키프레임 간격이 조금 넓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적용이 됐다가 서서히 빠지고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좀 빠르게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방식인데 간격만 다르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아까와 똑같이 키프레임을 한 거지만 이 키프레임 간격만 좁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요 이렇게 줌 인이 빨리 됐다가 줌 아웃도 빨리 되죠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키프레임을 활용해서 아주 재밌고 다양한 영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